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오토바이를 등록한 지 3일간 운전하지 않다가 뒷자리에 탑승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 2020 가합 10521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고지의무대상여부 피고가 계약자 알림의무 사항을 통해 망인에게 현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에 대한 질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망인이 현재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험자인 피고 측에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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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틀 후인 2017년 8월 25일 이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8월 28일에는 아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망인이 재해로 사망시 1억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약체결 시점에 비추어 망인은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하여 이사권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알리의무사항중 수용차란의 하위 항목 중 자가용에만 체크하고 오토바이라는 공란으로 비워두었습니다. 이사건오토바이를 등록한 날 2017년 8월 23일 수요일부터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날 2017년 8월 25일 금요일까지의 기간은 평일이었으므로 이사건 오토바이를 단순히 등록만 하여두고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망인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망인이 이사건 오토바이 등록한 시점부터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점까지 이틀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고 측에 알리지 않은 것이더라도 제2의 모집 경위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와 제2의 관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위 모집 경위서의 작성 시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하여 작성된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고, 을 1호 중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측이 망인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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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